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4회 복귀 방송입니다. 이번 2차 당첨번호는요. 아, 이렇게 나왔죠? 어, 보너스 볼 4, 그다음에 초구가 1 2부터 시작을 했네요. 12, 17, 2 0 26, 28,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4 우측 사선으로 네 수가 나왔네요. 어, 이번에 저희는 헌터드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어, 그산거 어,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올리는 자료와 똑같이 똑같이 사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복귀방송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1 0 4 4의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필출 수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2부, 어, 목요일날은 6구 육구, 육구를 찾아봤고요. 어, 토요일날은 약수를 약수에서 고정수 찾기를 했죠. 둘중 하나. 맨 앞에 올린거 어, 둘중 어, 하나를 어, 잘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4하고 39 였죠. 어, 4하고 39 였는데 어, 4가 또 보너스볼로 나와버렸네요. 7당본이 아니고 보너스볼 이었어요. 아쉽게도. 자 그러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월요일날 연 3개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요일이었나요 아니, 수요일날 두수를 추가했죠 그래서 어, 총 15수를 제외수를 보여드렸어요 어, 약수 이력을 여기 복귀한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이번의 이번 차에는요 어, 약수에서 네수가 연거퍼 나와서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네 수가 연거퍼 나온 이 차가 딱한번 있었는데, 네 어, 수가 연거퍼 나오군 여기는 한 개였고, 일반적으로 여기 살펴보시면 네 수가 나온 후에는 대개 두수 내지는 연계 아, 전멸을 하거나 한개 내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개한개또네 1개, 1개, 어, 수가 나온 경우가 어, 그렇죠? 두 개, 한개두개 연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 두수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 이번 이 차에 어, 두 개가 나왔죠. 보너스 볼까지 해서요. 어, 4하고 36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참고하시라고 복귀 자리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다행히 어, 두개 이하에 적중을 했네요. 자 그러면 어, 약수 1 요거 제외됐고요. 어, 약수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11도 제외됐죠? 제외됐어요. 어, 다음 2차에도 이 약수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약수의 흐름을 어, 잘 파악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어, 33 이것도 제외됐죠? 제외됐습니다. 이제 풍당풍당 자료가 이제 기운이 다 빠졌네요. 그럼 이제 다음 2차서부터는 아, 몇주 동안은 퐁당퐁당 자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라는 뜻은 아니라도 어,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 편하게 일단 아, 약수로 빼셔도 될것 같아요. 당부관는요 어, 여기는 이제 37인데요. 37도 역시 제외됐고요. 다음은 45. 45도 제외됐죠.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9번, 9번도 역시 제외됐죠.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39번, 이것도 제외됐죠. 3 9번이요이 헌터는 39를 5구 정도로 어, 이게 가능하다라고 봤었어요. 제외됐습니다. 어, 다음은 13번, 이것도 제외됐죠. 13번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30번 역시 제외됐고요. 다음은 38번, 이것도 제외됐죠. 다음은 4번, 이게 이제 보너스 볼로 나왔죠. 헌터가 약수 중에서 고정수 찾기로 이거 올려드렸었는데 4번이 나왔습니다. 둘중 하나 잘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렸죠. 4번 나왔어요. 다음은 보너스 볼로 보너스 나왔었지만 아쉬움은 있죠. 이게 실당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헌터는 실당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다음은 34번 요거 제외됐고요. 다음은 31번. 이것도 제외됐죠. 이제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기운이 좀 빠졌어요. 이제 기운이 다된것 같아요. 아, 한번 나오면 이건 연거파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아, 2주 연속 나오고 이제 기운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41번. 역시 퐁당퐁당 자료인데, 아, 이것도 제외됐고요. 다음은 어 36번 이거 출했죠 우측 사선 올라왔죠 어 41번하고 36번은 이거는 수요일날 수요일날이었나요 목요일날이었나 요 이거 추가로 올려드린 거죠 어, 추가로 올려드렸는데 36번 나왔습니다 어 이거를 어 자료를 어, 이 헌터는 계속 복귀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빠진 건 누락된 거는 이거 마저 올려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내야 되죠 그래서 아, 통계 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올려드린 거예요. 36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보너스 볼에, 아, 저, 약수에서는, 보너스 볼 4번하고, 실당번 36번하고, 두개가 나왔습니다. 이번 에차예요 어, 토요일 날이죠. 오늘이죠. 오늘, 어, 오전에, 어, 약수에서 고정수 찾기, 약수 살펴보기, 어, 둘중 하나를 잘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 둘중 하나를 어, 맨 앞에 올린 두 수를 말, 말씀드린 거였죠. 어, 4번하고 어, 여기 39번 두 개를 둘 중에서 하나 찾아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 둘 중에서 4번이 나왔습니다. 4번이 보너스 볼로 나왔어요.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방송한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어, 두개 중에 하나 잘 살펴보시라고 방송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어, 수를 열다섯 개 중에서 일곱 수를 일단 필출 그룹에 들어있는 필출 그룹에도 들어있는 일곱 어, 수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음, 제목에서 둘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어, 나머지 지금 오늘 올려드린 일곱 수가 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약수인 건 틀림없어요. 어, 다 살펴보시되 어, 처음에 올린 처음에 올렸던 두개 그거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라고. 맨 앞에 놨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어, 이 4번을, 4번하고 39번, 맨 앞에 있는 거두 개를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어, 나머지는 토요일 날 올린 거다 제외됐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올려드린 약수 중에서 고정수 찾기 어, 앞에 있는 거두개 살펴보시라고 했고, 나머지도 주의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4번 하나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화요일 날 아,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아, 이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건 회기분석 자료죠. 아, 회기분석 자료예요. 아, 그 회기분석 자료 올리기 전에 끝수를 또 살펴봤는데요. 아, 요거 1년 끝수죠. 1년 끝수가 필출 가능한 이유는 11과 3 1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8연멸중인데 1에서부터 1043회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여기 어, 1 0끝수가 그 이번 2차 필출 가능합니다. 라고 올려드렸어요. 어, 먼저 영끝수 어, 그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면 어, 1, 20일, 40일 살펴보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10일, 30일을 다시 살펴보시라고 그랬는데 어, 여기서는 어, 20번이 출했습니다. 영끝수가 그 이제 9연멸 끝에 출했네요. 어, 연꽃수가 현재 구현별중이었었죠 자, 다음은 어, 회귀 분석 자리죠네수중 1에서 2수 어, 필출 어, 자료 죠 어, 여기 네 수를 원, 원본은 이렇게 많았어요. 5 10, 5 9 1 2 14 16 17 19 20 22 29 30 32 30 37 39 44 이렇게 많았는데 이 중에서 헌터는 요12 19 20 29 이렇게 네 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고, 어, 또, 나, 이 원본에서 이 네수, 예수도, 어, 필출 가능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뽑은 네수에서는 12하고, 어, 20하고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는 12, 17, 20, 이렇게 세개가 나왔습니다. 세개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수요일 방송이죠. 어, 여기 네수중 하나에서 2부 방송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 자료는 이거였습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와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어, 이것이 하나는 이 앞에 있는 건 4연멸중이고 뒤에 있는 건 5연멸중이었거든요. 어, 두개 합쳐서 현재 4연멸인데, 1에서부터 1043회까지 4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3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는데, 어, 이번 2차가 4연멸 타이 기록이었는데, 이게 또 전멸했습니다. 전멸해서 이제 신기록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다음 2차에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 다음, 다음 2차에는 어, 이 필출할 겁니다. 이두 그룹이 다음 2차에 다 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차에서. 자, 다음은 어, 목요일 날 6구 말구를 찾아봤었죠. 근데 이 말구가 참 신기해요. 저지난 저지난 주였나요? 그 어, 말구를 올려 드렸더니 전멸을 해서 또안 올리니까 지난해 차에는 안 올렸더니 또 출을 했어요 말구가 적충을 했습니다. 이번에 차에 올렸더니 또 말구가 또 우리가 났네요. 어, 헌터 자료상으로는 40번대에서 이번이 차 필출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보였는데 어, 40번대 가 아예 자체가 전멸해 버렸죠. 어, 그래가지고 6구 어, 찾는데도 이건 실, 실패를 했습니다. 6구 어, 프로그램이 갑자기 난조를 보이고 있네요. 음, 어쨌든 헌터는 헌터 그 차, 헌터가 찾아내는 자료대로 통, 나오는 통계 자료대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그건 뭐. 어, 달리 방법이 없, 없어요 이거는요. 통계자료를 믿고 가기 때문에 어, 뒤에서 헌터도 어, 여기서 말고를 찾았으니까 어, 뒤에서 그 어, 헌터가 이번이 로또 산거 어, 어, 보여드릴 겁니다. 헌터도 여기서 육구를 여기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로 어, 유튜브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은 어, 필출 삼스크럽 자료입니다. 어, 라이님께서 어, 이제 귀국하셨어요. 이제 해외 해외 출장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어, 이번 이 차에 서 섭든 자료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어, 그 해외에 가 계시는 동안 한 동안 어, 자료가 집계가 안 나와서 그랬는지 어, 이게 저 뭐냐면 첫첫 첫 회차 귀국해가지고 첫 회차인데. 이번에 차는 전멸을 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그럴 수밖에 없죠. 한동안 자료를 안 보셨기 때문에 어, 한3주3 어, 주간 어, 국 해외에 가 계셨었거든요. 아, 그랬으니까 아, 자료 그거 이제 정리하면 이제 곧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겠죠. 적중률이 음,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요. 자 다음 이차는 라인인 자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헌터 제자료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인데요. 어, 두 개를 올렸어요. 이렇게 고정한수하고, 어, 세수, 세수 중하고 이렇게 어, 헌터 연구실에 올렸습니다. 어, 세수 중은 3, 39, 40을 뽑았어요. 이, 어, 42, 69, 69 대상수로 아주 유력하게 헌터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이게 전멸했고 고정 한수도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는 어, 여기서는 어, 12번 하나가 나왔어요. 어, 상당히 빈약하게 나왔죠? 원본은 이랬는데 어, 헌터가 요 12를 못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3, 39, 40을 6, 69, 9를 봤어요. 12는 물론 헌터도 넣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거는 회계 분석자료에서 화요일날 올린 자료에 있었죠? 12하고 22고기 들어있어서 어, 그 회귀분석 자료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 아, 어, 사줬는데 40, 40, 아, 39, 40, 41, 42, 42, 43 아, 여기서 이번에 필출이라는 헌터 자료가 있었거든요. 헌터가 이번에 로또 산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고정수 헌터도 사, 아, 25를 가져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헌터가 산게 이렇게 만원어치 샀어요 샀는데 어, 여기에서 어, 4번을 다 4번을 서, 어, 저, 어, 어, 찍었는데 4번이 보너스 볼로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그 다음에 12번하고 17번이 다 나왔죠 여기 17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건 헌터가 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 4번 다 4번 샀죠 어, 이건 토요일날 헌터가 4, 39, 둘 중에 하나, 어, 잘 살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4하고 39, 둘 중에 하나. 근데 39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헌터는 4번을 맨 앞에, 토요일 날 자리에서, 어, 둘중 하나에서 4번을 맨 앞에 놨잖아요. 맨 앞에 있는 거와 두 번째 거, 두 개를 잘 살펴보시라고 그랬는데, 어, 4번을 그만하고 헌터는, 어, 아주 꼭 나올 걸로 봤어요. 그랬는데, 어, 그게 보너스 버렸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17번, 그다음에 20번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서 12번하고 20번은 화요일에 고 올려드린 회귀 분석 자료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수 중에서 내수 중에서 헌터는 이번 이차이는한수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렇게 12번도 쓰고, 20번도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12하고 20, 20이 그냥 다나왔려서두 개가 나왔죠. 내수 중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터가 그 헌터 연구실에 25를 고정한 수로 올렸는데 실제로 헌터도 이렇게 25를 고정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죠? 었그 다음에 6 육구, 9 6 9도 여기 40, 42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43도 들어가 있고요. 6 9 대상수에 헌터도 실제로 6 9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자료를 올려드린 그대로 이 헌터도 그대로 산다라는 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 이번 이 차에는 헌터가 어, 로또 4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오늘 어, 로또 4시간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아예 아침에 일찍 일찍 시내에 나가서 어, 이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지난 이 차에 고정한 수가 실패를 해서 이번 이 차에는 헌터도 똑같이 가져간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헌터도 로또를 샀습니다. 만원어치를요. 어, 좀 아쉬워요. 4번이 보너스볼이라서 좀 아쉽고, 어, 여기 육구가, 육구 잡는 프로그램이 자꾸 이렇게 오류를 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음, 헌터 연구실에, 어, 그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헌터 연구실, 어, 연람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이번 이차에도 고정한 수를, 어, 고정한 수하고 필출 삼수를 실패를 해서 또 라인님께서 이제 귀국해셔가지고 올린 자료인데 그것도 이제 마저 실패가 되고 그래서 어, 그 어, 권리 회원님들은 지난 해차에 일주일을 다 연장시켜 드렸잖아요. 어, 이번 에차한번더 어, 일주일을 다시 또더 연장시켜 놓겠습니다. 어, 헌터가 그 어, 뭐냐면 어,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어, 그렇게 시행을 할 테니까 아, 그렇게 아시고요. 그만그 그 헌터가 아, 책임, 책임,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헌터도, 아, 그냥 무대부로 자리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토, 하, 헌터가 올린 거잖아요. 이건 토요일 날 약수에서 고정수 찾기 맨 앞에 있는 두 수에서 살펴보시라고 한 거, 요 4번이고요. 12하고 20은, 어, 어, 회기분석 자료에서 올려드렸고요그 다음에 7급수 요번에 필출로 봤거든요. 어, 17하고 37을, 어, 상당히 헌터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 17로 올렸습니다. 헌터는, 어, 금액, 금액을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37도 어, 몇개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17로 그냥 다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25도. 어, 헌터 자료상으로는 이번 이 차에 꼭 나올 것 같았는데 어, 그게 수요일 날 자료였죠. 어, 그 자료가 어, 두 개가 다 오류가 나서 다음 이 차에는 저거 필출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 차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음, 권리 회원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권리 기간을 권리 회원 기간을 다 일주일 어, 연장시켜 놓겠습니다. 어, 지난해 차에도 다 연장시켜드렸어요. 네, 이번 이 차에. 연장시켜드릴 거예요. 어, 헌터가 그 어, 라이브 방송 고고 어, 시설하고 하면서 어, 자료 분석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지난주에 저 지난주에 그랬 아, 지난주에 그랬죠. 그게 지금 연장되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 헌터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헌터가 고정수 올리는 거를 어, 이렇게 세수세개 내지 네 개를 이렇게 고정을 가져가잖아요. 여기서는 고정이 4번 하고 25번 하고 43번은 다 이렇게 고정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거를이자료를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헌터 자료를 그러니까 잘 적중을 하면 마음이 후련한데 오류가 나면, 만약에 오류가 나면 어, 너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양산시킬까봐 아,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데 어,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다 올려드리고 싶죠. 그래서 일단 이, 이 자료들은 다 올려는 드리는 거죠. 이게 토요일 날 4하고 39 중에 찾아보시라고 했고 어, 회귀분석 자료 올라가고 자료 올라갔는데 그냥, 이 고정, 그, 내수 중에서 그냥 아예 고정, 찍는 거, 이거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어, 필출 삼수크럽에, 어, 또, 일반 분석실하고 자유분석,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두 개를 올렸죠. 어, 자유 게시판에는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올렸어요. 어, 여기 대상수가 8수가 됐었는데요. 어, 이번 차는 참여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 자료가 시답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 여기 이게 전멸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 참석 인원이 적었습니다. 어, 참여율이 적으면 뭐 이거 자료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 도움드시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어, 그렇지 않으면 뭐안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어, 여기 함께 찾아 봅시다. 여기서는 어, 17번이 나왔습니다. 17번이요. 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 그룹이라고 했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내수 자료인데요. 헌터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들 모음이에요. 이거는 최대 3연멸이 최대입니다. 근데 현재 2연멸이라서 어, 이번 이차에 나올까 3연멸이 많지는 않거든요. 3연멸, 가끔 3연멸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이차에도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어, 3연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써 놨죠 이렇게 이번이차에안 나오면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이번이차에안 나오면 어, 다음이차에 필출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3연멸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이차에 어, 여기 1045회에 어, 여기 일반 분석실에 요거 다시 올리겠습니다 물론 숫자 대상수는 달라요 1 2번이차는 16, 29, 42, 44였죠 다음 의차에는 대상수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가 많을 때는 여섯 수까지 가요. 여섯 수, 일곱 수까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한 수에서 많으면, 4네 아 개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함께 찾아보시다가 17 하나였는 줄 알았더니 28까지 두 개였네요.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로 복귀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의차에는더 알찬 자료 정성껏 뽑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의차에는 어,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음, 약 60% 정도 적중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 그, 헌터 마음에 쏙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다음 에차에는더 집중을 해서, 어, 좋은 자료. 어, 지금까지 쭉잘 나오다가 지금 두 주가 슬럼프로 들어갔죠?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어, 슬럼프에 빠졌네요. 그래서 자료가 갑자기, 어, 난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주, 두주 차요. 음 그래서 어 거의 90% 이상을 적중을 해왔는데 어두 주가 한 60%대로 떨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한두주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정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됩니다. 전에도 한번 아, 오래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자료가 슬럼프로 빠져가지고, 어, 오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서그 다음 주부터 바로 회복이 되는데 이번 에차는두주 그랬네요. 자, 여기까지로, 어, 복귀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